낮에는 따스로운남자나그 <웃음>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게 좋아아 너네가 나 음. 나가줄래 얘들아? <웃음> 진짜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 나가면 될걸 또? <웃음> <너>? 오디야 <웃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정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주가무 팬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보던 우리 콩꺼을 친구들을 드디어 실제로 볼 날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 콩꺼을친구들한 명씩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콩꺼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정말 떨리네요. 엄정은 콩꺼물! 반갑습니다, 우리 엄정은 콩꺼을 네, 엄정은 콩꺼을 자기 성장 한 부탁드립니다. 남자고 MBTI는 ESTP. ESTP? 예. 아 맞다. 선물 드릴 거 있는데. 어, 아 뭐야. 불면증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룸 스프레이. 오! 어, 룸 스프레이네. 자, 이제 두 번째 콩금을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 콩금을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잠실 사는 21살 김연우입니다. 잠실 사는 21살 김연우 친구 어 반갑습니다. 쨔쨔쨔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콩고물을 불러볼 텐데요. 차에지 콩고물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서울에서 온 차에지라고 합니다. 응. 이거 조그만 건데. 네. 아우, 왜 이런 걸또 사왔어, 얘들아. 나 이런 거 괜찮은데. 오우 뭐가 많네. 어. 잘 쓰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콩고물 이현지 콩물 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사는 26살 이현지입니다 26살 진짜 팬이에요 나도 너의 팬이야 <웃음>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원래는 딱 4명의 친구들을 뽑으려고 했었는데요 300명 이상의 친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행복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진짜 고민을 하다가 한 명을 더 뽑았습니다. 마지막, 그 행운의 주인공 박재성 콩꼬을 수박이 없어 상도동하는 박재성이라고 하죠. 나줄 거야? 별거나 있네. 애들아 이런 거 가져오지 말 자, 이렇게 다섯 명의 콩꼬을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리 점점 이제 해가 질 무렵 이제 저녁 7시에요 배고프기도 하고 이제 음주가물을 슬슬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술자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아 어지러워 아, 아 뭐야 술자리잖아? 앉아야겠는걸와 <웃음> 우리 다섯 명의 콩고물들이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고프실텐데 이제 맛있는 음식과 술을 한번 잡... 보십시다. 제가 술을 한잔 따라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주종 어떤 걸 드시나요? 저는 첫잔은 일단 맥주가. 아 맥주 맥주로. 혹시 맥주 드시는 분? 이 소리가? 아 맞다. 술 먹기 전에 우리 반모하자. 편하게 하자. 만약에 반모를 안 했을 시 자기 머리를 콩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냥 사 기절할 때까지 그렇게 때리는 거야. 알았지? 야라고 해. 양은 약간... <웃음> <웃음> 발작버튼이긴 한데 좋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요 좋아요 밥모을 시작해도록 하겠습니다 준 시작 아왜 이렇게 군침이 자꾸 돌지? 자 이제는 다들 소주 드시나요? 네. 아 소주가 최고지 얘들아 무슨 맥주냐 <웃음> 제가 따라 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요 따라 드릴까요? 따라 줄까? <웃음> 이 친구 막내인 거 바닥바닥 바닥 티래네 <웃음> 우리는 뭐 그냥 뭐 따라 줄게요 정아아 그래 그래 그래 한번 따라 봐라 따라 봐라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 많다 많다 아난이 정도로 안 죽지 <웃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특정 회인데 KT 아, 그럴까요? 터들퍼받 <웃음> 무시하지마! 나 강한 여자야 아저희 원래 조심... 잘안되이네요조 조심... 여기 손이 떨리지? 자, 그러면 우리 음주가무 첫 팬미팅! 기념하는 머시기로 케이크 불을 꽂았습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촛불을 머시기 저시기 해가지고 불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먼저 부는 사람이 소원을 가지는 거야 하나, 둘, 셋 누구야? 아, 쓰바. 아니,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온 건가? <웃음> 나일 수도? 아, 일단, 일단은 우리 소주 한잔더 하고, 콩꼬물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콩, 콩우디 합시다. 하나, 둘, 셋. 콩우디! 아, 큰일 났다. 진짜 너무 달다. 참, 우리 그러면 편하게 한번 안주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술만 먹였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네는 MBTI가 어떻게 되니나 사실 MBTI 그렇게 안 믿거든? <웃음> MBTI 잘 과머리 파는 거야 솔직히 막 이런 게 있잖아 글쎄 난 T라서 잘 모르겠는데? P라서 어. 늦었어 나 P라서 늦었어 제이라서 <웃음> 존나 빨리 와서 하루 전날에 <웃음> 와야돼 그러면? 아, 아까 막내가 그랬는데 P라서 되게 늦었다고 오늘 어... 오... <웃음> 타토 내 여기 오늘 아, 그냥.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아 네, 미안 자, 휴지 누가 챙겨왔어? 제이야 혹시? 진짜인가봐 <웃음> 이거? 우리 생각해보니까 그거 안 했네요 이뺀 민증 검사 난 너네 믿을게 근데 보긴 봤어 민증을 봤는데 다 원본을 보냈거든? 다 원본을 보냈는데 이 남자 혼자서 자기 얼굴을 중국필 <웃음> 중국필터 있잖아 얼굴 존나 쪼그라들어가지고 그걸로 보낸 거야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웃음> 가지고 있길래 이게 추천이 아니라 누나가 보고 뽑은 거야? 나다 봤어. 아, 진짜 우와. 뽑은 거야. 누나가. 너네 사연을 읊을 수 있어. 대박.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나한테 피규어 줬던 친구 어렸을 때. 아 저예요. <웃음> 너였어? <웃음> 네.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누가 나한테 플랜카드랑 내가 좋아하는 핑거지 그 피규어를 준 거야. 그 친구라는 거야. 아 이건 무조건 진짜 고인물이다 이러고 뽑았고 그리고 또한 명은. 좀 짜증나게 도치법을 썼거든? 죄송합니다 <웃음> 이 사람이구나? 또한 명은? 친구가 없대 친구가 없어서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웃음> 아들아 말 안했다고 서운해하지 마나 너무 많이 봐서 기억 안 나는 걸까 겹치는 거 아닌가? 아이고 그만 쓸래 그만 <웃음> <놔둬. 웃음> 음, 나 이것도 궁금하다 나를 처음 알게 된 계기 그입큰 입큼... <웃음> 아, 반말 하지 마. 이거. <웃음> 나는 솔직히 입큰 사람이 정말 싫어. 반말 하지 마. 반말 하지 마. 이거. 아. <웃음> 옛날 옛적이네. 대기 역상엔 관종이세요? 이거? 아, 뭔지 아문줄 알아. 조규시 알아. 관종이세요? 이런데. 아니요. 어이없어. 이러면서 내가 가슴이랑 엉덩이에다가 쿠션 존나 있다만한 거 놓고 이러고 존나 걸어 가거든. 아! 저격시 관종이세요? 아니요. 완전 어이없어! 이 친구는? 나는 그 틴트 바르기였던 것 같은데. 초딩 틴트 바르기. 전 오늘 틴트 바르기를 할 건데요. 나 6학년이거든? 내가 이 학교에서 공부 도 잘하고 월장인데. 내 6학년이야, 나. 와, 진짜 오래됐다. 그게 거의 최초 아니야? 그치, 그치, 그치. 나는? 저는 똑같아. 아, 진짜? 그짤 만들 때부터 그때 응, 응. 봤다가. 회복 스타인 걸 그때 알았어요. 음. 와 전직 해제 해제 회복 스타. 안녕하세요 전직 회복 스타. 너는? 유독 저재미들 패러디한 게 그게 제일 웃겨가지고. 저. 저 무슨 패러디. 걸즈인데 <웃음> 세 명에서? <웃음> 안녕하세요 셀트 걸즈예요 이거? 그거랑 이거 두 개. 미안한데나 그거 해본 적 없는데? 아닌데.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죄송한데 지금 번스잘못 <웃음> <웃음> 번디스 <번지수> 잘못 찾아보셨거든요. <웃음> 근데 막 그런 걸로딱영상을 잡아서 만든 게 아니라. 중간에.. 아 거든요. 하긴 내가 뭐 이거 저거 찍었으니까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EN.. f 이거 이거 이 ISFJ 저는 몰 이거 이거 이 m b t 이 자체 안이는유형이또 있던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양인 것 같은지 외향인 것 같은지 딱 중, 중간인 것 같아요 때에 따라 다르구나? 나는 외향적인데 집순이거든? 근데 이게 의도치 않은 집순이야 내가 원래 서울 사람인데 일 때문에 수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밖에 만날 친구도 없는 거야 사람을 너무 보고 싶은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려면 진짜 남녀노소가 모두 있는 곳 할,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어린 애들 내 또래를 볼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봤는데 홈플러스인 거야. 진짜 너무 너무 사람이 너무 그리울 때 홈플러스로 혼자 가. 홈플러스 혼자 가서 앉아 있어. 사람들 구경해. 그리고 좀 에너지를 얻어. 음 외양 외향, 외향적이지만 이렇게 좀 집순이는 그런 식으로 힘을 얻어. 너네도 한번 해봐. 네, 사람 부량, 구경하고 싶을 때. 교양에서 공부하는데 아 공부를 아, 아, 할 때. 맞아 맞아 너였구나 우울할 때 노량진 수산시장을가그래 이게 좀도움 된다니까 얘들아 되게 그 활발한 새벽부터 활발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그게 치유가 되는 거야 음, 음, 음. 이게 근데 진짜 얘들아 중요한 게 뭔가 누군가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뭔가 집중해서 일하는 걸 보면 은그 동기부여가 된다니까?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학생이요 에 학생? 학생? 저 수원에서 학교 다녀요 어디 어디? 내가 맞춰볼게 작까지 나왔어 걔봐 <웃음> 작은 학교.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장안이요. 장안. 장안데? 음 저는 향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데서 사왔어요. 음 음, 저게 진짜 향이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단종이 돼요. 큰일 <웃음> 났다. 근데 나도 맛보기라는 거야, 지금? <웃음> 안달라게 하네? 그래서 향수를 팔고 있다. 음 상수맨 네. 문헌정보학과라고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건데 문헌정보학과 그런 게 있어? 도서관, 도서관 사서. 거를... 약간 이거 로망이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웃음> 이러면은 첫 눈에 반는데아저저저그 그, 저, 그놈은 멋있었다요. 그놈은 <웃음> 멋있었다 주세요. <웃음> 이러면 잠시 기다리세요. 이러면 따 <웃음> 찾아가지고 주는 사서. 아니야? 오케이. 내가 너무 낭만이었다. <웃음> 연우는? 저는 집에서 강아지랑 놀고 있어요 집에서 강아지랑 노는 직업. 와 이건 솔직히 여기서 제일.. 그냥 백수예요 웃었다 <웃음> 재성이는? 나 낮에는 컴퓨터 쪽... 낮에는 따사로운 남자 <웃음> 밤에는 인간적인 남자 어낮에 뭐? 낮에는 컴퓨터 쪽 공부하고 화관 응. 다녀면서 밤에는 알바 낮밤이 다르네 나 이거 물인 줄 알았어 <웃음> 와나 이거 물인 줄 알고 개 크게 한입 먹었거든? 내가 인생에 진짜 재밌는 일이 진짜 많거든? 와내 인생 약간 거침없이 하이킥이다 내 인생 존나 시트콤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재밌는 일도 진짜 많이 일어나고 행복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만큼 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하는 일도 진짜 많이 생겨 너네는 좀 약간 기상천외한 썰 같은 거 없어? 어? 저 어제 응. 지하철 타고 가다가 노래를 들었거든요? 하필 삐리빠빠였는데 삐리빠빠 삐리빠빠, 삐리빠빠, 삐리빠빠, 삐리빠빠 이거? 노래도다. 꼈거든요? 에어팟에? 응. 연결이 안된 거예요. X됐다. <웃음> 진짜 X됐다. 나도 이런 경험 있어. 에어팟 연결된 줄 알고 듣고 있었다 귀칼... 귀칼 클립을 보고 있었어. 김혜리 칼날. 가미나는코 큐. 일치노같다 이러는데 아 <웃음> 어, 너무 좋아! <웃음> 제니츠우막 이러고 있었거든? 이거다 들린 거야. 나 개씹덕으로 봤을 거 아니야. 음! 너네 마지막 연애는 언제야? 하고 있다고? 나가줄래 얘들아? <웃음> 진짜 <웃음>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 나가면 o w is this? How is this? How is this? How is this? How i 고 진짜 있다고? 진짜 is 진짜 this? <웃음> <웃음> 아나 진짜 네, 너무 배신감 너무... 들어요 나는 애들아 있잖아 그 여기가 애들아 난 여기가 솔로 지우인줄 알았어 <웃음> 하이, 기분이 안 좋아졌다 아 너네 이상황 어떻게 돼? 난 웃긴 사람인 거 웃기고 응. 탈털하고 음. 얼굴은 상관없고요 얼굴은 그냥 사람만이 다 사람, <웃음> 사람인데 <웃음> 왜 몸을 <웃음> 근데 왜 벌써 여자친구 생겼을까? <웃음> <웃음> 왜? 아 미안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죄송합니다 사귄 지 얼마 됐어? 7년 오오 뭐야? 너몇 살이었지? 스물다섯 7년?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2살인가? 와 미쳤다 와. 연우는? 연우의 이상형 저를 웃겨주는 <웃음> 이러고 <웃음> <웃음> 혼자 먹지마 구 맛있구만 아 술버릇 난 사진 찍어 음, 나는 셀카. 약간 아 셀카도 찍고 사진, 음식 사진을 찍고 그 상황을 꼭 기록을 남겨 음 근데 이거 되게 습관으로 들이면 되게 좋아 좋은 불평을 음, 생각난 음, 음. 갑자기 취해 갑자기 음왜 이래 이러고? <웃음> 진짜 말이 많아지고 뭔가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냥 괜히 모자랍인 가챙겨준다 감정적나돈좀 주면 안 돼? 어. 돈좀 챙겨주면 안 돼? 음. 돈좀고이 제일 최고인데 금전치료가 최고인데 연우는? 안 취한 척 해요 나랑 걔 똑같아 뭐, 뭐가 멀쩡한셨는데 아무렇지 않은데 의지를 존나고 그러다가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먹는 거는아 그러면 좀 달라지지 남자친구 앞에서좀 달라지 남친이랑 먹는다? 그럼 갑자기 당연. 양나 좀. 아, 아, 이거 뭐지 돈까진가? <웃음> 근데 나는 좀 그런 스타일이야. 남자친구 앞에서 좀 긴장이 풀려. 음. 아 오늘 술이 참 달다. 요즘 마음 가는 사람도 없어. 아, 제가 근데 진짜 주변에 남자가 없어 너네 어떻게 만났어 얘들아? 중학교 친구였어요. 오. <웃음> 오늘 배아픈 사연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배가 너무 아프네. 아또 스무 살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응. 그냥 친구로 계속 지냈었는데. 그래서 서로 막 연애사도 다막 고민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막 그러다가 음. 최근에 그냥 억저다 보니 <웃음> 음, 그렇게 돼요. 야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웃음> 네 여친이 보고 이제 나한테 악플 난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선우야 솔직히 걔좀 이상하더라. <웃음> 남자한테 좀 이런 거가 같... <웃음> 내 여친도 팬이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괜찮지. 아, 괜찮은지? 아 아유,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근데 이건 왜 의도, 기획 의도가 있는지 음. 한 22살 때인가? 21살 때 팬미팅을 난생 처음 열었는데 그때 엄청 열악하게 열었어. 뭐 제대로 된뭐 기회가 없이 그냥 불러서 그냥 아, 우리 뭐하지? 이런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그리고 내가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그 여건도 안 돼가지고 올리브영 들려서 틴트 페리페라 틴트 사가지고 페리페라 틴트 한 13개 막 이런 거 사가지고 친구 나눠주고 그랬거든? 너무 너무 미안한 거야 나 보러 막 대구에서 온 친구도 있고 어. 기차 타고 막 4시간 5시간 와서 친구도 있데 미치겠는 거야 그, 어. 그 죄책감이 나는 너무 길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나 보러 그냥 내 얼굴 하나 보러 와준 거야 그것 때문에 좀 한이 되게 맺혔었거든 그래서 내가 최근에 회사에다가 꼼꼼을 친구들 만나고 싶다 근데 이제 좀 특별하게 음주가무 술을 먹으면서 음. 친해지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지 아니, <웃음>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얘들아?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뭐 술자리나.. 맞아 맞아 맞아 그날은 그냥 알맹이가 없어 뭐.. 주세... 그 알맹이 없는 모습이.. 그게 더 좋은 거 같아요 나그 자연스러운 응. 모습을 되게 좋아해아 아, 너네가 나.. 응.. 음. <웃음> <웃음> 고마워 <웃음> 그래서 브이로그 이런 거맞아 아, 아, 일상.. 맞아 맞아 애들이 브이로그 진짜 좋아해 주더라 내가.. 내가 브이로그를 진짜 찍고 싶은데 못 찍는 이유가 밖을 안 나가가지고 집에서 있는 거라도 맞아 맞아. 집에서 누워 있는, 누워 있는 거밖에 없긴 한데 <웃음> 누워 있는 거라도? <웃음> 누워 있는 거? <웃음> 응. 오케이. 오케이. 하영이 진짜 생각해볼게. 또뭐 보고 싶은 있어? 포기팅하는 거 보고 <웃음> 싶어. 재밌겠 진짜 것 같아. 재밌겠다. 오늘 이어 아휴 너무 슬퍼. 슬프겠다. 안 그래도 이거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 진짜? <웃음> 맞아. 나 응. 진짜. 로장 응. 맛있게 먹읍시다. 역시 고인물 콩꼬물을 만나야 힐링이 되는구나. <웃음> 콩꼬물이랑 수다를 떨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러면 수다를 더 떨어봅시다. 2부에서 만나요. 애, 안녕해줘요, 우리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